파산 및 면책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 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 관제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자녀 파산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환가, 배당한 후 채무자를 면책시켜줌으로써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파산 및 면책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절차 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함께하게 됩니다. 파산에 대한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신청은 적법하나 이유가 없다면 기각,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 전에는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에 따라 선고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채권 신고 기간,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 채권 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 한편 파산 선고로 채무자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는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는데요. 전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면책되지 않은 채무자는 복권이 된 경우 불이익이 모두 소멸합니다. 자, 그렇다면 파산 시 채무자는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겪게 될까요? 먼저 공무원의 경우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을 당연 퇴직 사유로 하여 파산 및 면책에 이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수 있고, 의료인 역시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별도의 불이익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업종에선 개별법에서 파산자의 등록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개별법에서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불성실 또는 신뢰의 상실로 보아 취업규칙 등의 파산 선고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법의 파산 선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을 당연퇴직 사유로 하여 파산 및 면책에 성공적으로 이른 경우에는 그 불이익이 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엔 파산 선고로 인한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각 법률 등을 삭제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산의 재산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제인에게 전속되는데요.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일정액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 등 면제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 즉, 파산재단의 현상 및 부채의 상황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 상황 및 소송의 상황,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보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 집표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통상 파산 선고일로부터 2개월 후로 지정됩니다. 채권조사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파산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 기일에 파산 관제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치나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파산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 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실무상 파산채권자들이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만 채권 신고 및 채권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으로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것을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재산의 환가 및 최후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 집회를 열어 보고를 하고 파산 종결 결정을 합니다. 단, 절차 비용이 없거나 파산 재단으로 재단 채권 변제에도 부족한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이 아닌 폐지 결정을 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대부분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당연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의 경우 면책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셋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넷째,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또한 법원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엔 면책 결정을 할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이 불허가 될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미리 사유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 호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허울값에 판 경우 둘째,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셋째,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넷째,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다섯째,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네. 즉,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네. 대물 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대물 변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여섯째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일곱째,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덟째, 과거 일정기간, 즉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 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급박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한과 동시에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단순히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되었음을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청산형이라면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해 변제하는 재건형인 것인데요.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 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득이 있거나 충분한 소득활동을 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역시 면책에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